뭐할것 같아? 뒤로 누세요 네, 누울 거예아요 이때, 보세요. 제가 뒤로 누우세요 하는 말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하나하나는 큐를 하나, 하나, 하나. 쓰는 것고의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죠. 전문가로서 시작 딜 예. <웃음> <웃음> 썸네일 완성 얘들아 <웃음> 완성 네? 완성이네 이게 아니에요 어, 이게 아니라니까 이건 n g 란다 NG. 오늘 확실하게 나쁜 일끝어자 아니 이거는 엄청난 거 이런 거는 전세계없어 자. 아는거 뭐라고 <웃음> 했어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원래 무모의공격치할 때, 정 먼저 이기는 거잖아요. 웃으면. 아니, 난 그때 참수 있어요. 난, 난 호흡 조절이 좀요 그래서 이처만 처음에 참회는 먼저. 웃어 그렇죠? 내가 먼저 었으면나 때문에 막방해는다답할죠요 네. 누가 재수각죠 그렇죠? 저는 하나, 나하하고 싶었는데 하나, 하나,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뭔 차이죠? 아유, 잠시치만 전신 질문하지 말고. 이것도 동작이죠? 우연히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작에 동제은두 번째 동 것보다 더 나았나요? 제가 느끼기요 그렇죠. <웃음> 선생님 <웃음> 보시기에 나았죠? <웃음> 네. 그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들어가는 그랬잖아요 뭐가 달라요?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뭐가 <웃음> 다르냐고. 네. 다른 게 있어요. <웃음> 뭐가 <웃음> 다르죠? 음, 세 번째는 맹스닝이 있고 박지인이의 공격이 있었어요. 실례. 자랑스럽게 끊기지 않고 연결. 아, 그러니까 연결이 그게 달랐잖아요. 그게 달랐어요더 잘했고 더못 했어요. 누가 보기에. 아주선에 보기에는요. <웃음> 안 보이죠. 안 초점 맞춘다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잘했다 못 했다 이게 아니라 다르게 느꼈고 다르게 보였고 더 잘했고 더 못했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른 그 다름. 그러니까 이래서 쭉 이래서 다른 이래서 저래서 달랐어요. 네, 이제 달라요. 이 다름을 만든 게 뭐예요? 네. 어디서 시작한 거죠? 후, 달랐어요. 네 또. 네다 달라지죠? 네. 다 달라졌어요? 퀴거 달랐어요. 퀴가 달라서 달라서 마카는 안 했어. 또 본인이 <웃음> 어떻게? <어쩌고 계속>. 네. <웃음> 네. <웃음> 나는 무슨 창구 있었어요? 다름. 두 했었구나. 번째도 우승자. 뭐세 번째 이벤트야. 네. 하나 하나 할 때는 어깨 있었는데 딱딱딱 했는데 대표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에 음. 나는 하나 하나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 하나 했어요 그랬거든 마지막 할 때는 하나 하나, 하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스스로에게 주는 추가 달르다는 말이야. 갈게요. 두 번째도 두 번째 쓸 때랑 세 번째 쓸 때랑 다른데 두 번째 선생님이 분명히 올라와서 하나 하고 하나, 하나 하고 싶었는데.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했어요 이렇게 예. 했는데 예. 제 눈에는 하나하나 하나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그냥 실험을 했어요 고관절만펴다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버티면서 드드드드드 드드드드고바 이거 아니죠 특집으로 뒤풀이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그치? 시간 많으시면 집에서 <웃음> 그막 뭐? 네. 제가 그 하나하나라는 개념이 볼수 음.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편했다고 나는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두 번째 그걸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오늘 인터를 하실 때그 사람의 움직임 특질을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하나하나라고 하나, 했다고 했잖아요. 말을. 근데 그 말을 이해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그 하나하나 하나하나는 하나, 더 플렉션을 깊이하면서 목까지 완전히 숙여서 이렇게, 넥츠의 아래 척추를 눌르듯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척추에 바, 그러니까 플렉션을 더 과하게 더 하고, 고지근 혹은 목모근육을더 이렇게 수축하고, 이렇게 똑똑똑똑똑, 이렇게 척추를 뒤로 누르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라고. 나는 이제, 왠지 전통필라스 듯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인식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또그 말을 했는데, 내가 본 거랑 또 다른 거예요. 아, 그니까, 너, 마라 하려 하는 의도와 그게 상품되니까, 그, 그, 아, <웃음> 어, 어. 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딱나 하나, 하나, 하나, 리나싶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가나라나 하나, 하나, 는나잖나요나가나각 하나, 하나, 하나, 는나 하나, 하나, 가나된나 하나, 하나, 예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라는 뜻으로 하나 하나 하나씩 이렇게 하는 이 혹시 뭐한 말씀 하시겠어요? <웃음> 발가락이 억울졌어 <웃음> <어그러졌어. 웃음> 어떤 그건알 같은데 네, <웃음> 네. 준비가 다. 다리가 좀 멀리 가 있지 않아요? 아까보다? 그쵸. 하자장님께서 본거예요 이걸 할거니까 그전에 어떻게 된거예요 준비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할건지는 이제 아는거요 응. 여기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 수업때나가 얘기했죠? 왜 주충서기가 준비고 왜 이렇게 가래대에서는 이렇게 쓰고 왜 호흡에서 이렇게 하고 왜 그게 준비잖아요? 왜 차려가 준비고, 왜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왜그랬냐 그, 다음 동작, 다음 움직임에 대한 움직이기 전에 준비가 되는, 그 준비 상태가 뭐예요? 정렬인데, 그 정렬이, 정렬에 포함되는 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호흡, 인플리팅 머리꼬리 눌림을 생각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지 불식간에 자세를 다르게 잡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잡았냐면 어떻게 기억나요? 기억나. 저.. 이 발을 요 그렇죠 발이 그때 발을 왜 가까이 잡았어요? 상체를 upright 하려 근데 upright 하라고 가르친 데가 많죠? 인간의 상체는 upright 해야 하죠?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지식이죠 이제 상식이죠? 이제 똑바로 완전히 크게 그렇게 하죠? 이걸 큐르도 쓰죠? 맞는데 그때만 맞아요. 지금은 의도로서 그러니까 생각명령 수행해서 생각에서 upright 있잖아요. 그러면 이 upright이 목표 동작이래요. 그러면 ready가 뭐예요? 그 서포트 하는게 다리의 위치와 너비 길이예요. 그러니까 이 upright 하기 위해서 다리로 ready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움직이는? 움직임은 뒤쪽으로 누워야 되잖아요. 눕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더 줘야 누울 수 있죠. 천천히. 그럼 누우려면 외복사건 복직근에 힘을 많이 줘야죠. 그럼 척추가 이미 플렉션 한 상태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늘림이 이전에 있어야 되는데 플렉션 이전에 있어야 되는데 늘림이 플래시 먼저 해버렸으니까 순서 놓치면 얘는 안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 이것, 저것, 이것, 저것 갖다 놓은 거예요. 어우러진 게아니라 갖다 놨으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그거 해야 되는데. <웃음> 그렇지만 이미 얘는 다 이거 하고 있는데, 뭐 소염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진단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진널의 문제로. 하늘를 멀리 보냈다는 말은 뭐냐면 상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a r t i c u l a t 하기 위한 준비작품 취한거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쭉 따라왔어요. 그 중에 한가지씩은 이게 좋아졌으니 저게 좋아졌으게말씀하신거예요 뒤풀이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습니다